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엠버스 바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 엠버스 바디 같은 경우는 혹시 솔리드 웍스 해보신 분이 있나요? 그분 같은 경우는 솔리드 웍스 해보시면 인덴트라는 명령이 있죠. 찍어 눌러가지고 형상을 변형시키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게 솔리드 웍스 그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미리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어, 구멍을 뚫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홈을 파야 된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모델링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이 부분에 해당되는 솔리드 바디를 만든 다음에 기존 솔리드 바디를 찍어 눌러 가지고 형상을 변형 시키면 됩니다 어떤 제품을 담는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품이 하나의 바디죠 그 다음에 별도의 타겟 바디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인덴터 기능을 이용해서 찍어 누르는데 자 엠보스 바디를 이용하시면 n x 에서도 이런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해보죠 그러니까 기존 솔리드 바디나 시트 바디에 다른 바디를 이용해서 형상을 찍어 누르는 형태로 해서 두께와 여유 값을 주어서 형상을 변형시키는 기법이 바로 엠버스 바디. 이거는 바디 단위로 이루어진다. 바디와 바디 사이의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자,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음,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처음에 요렇게, 어, 나머지 것들을, 리뷰해 어, 놨나요? 이 부분을 좀 숨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익스루드한 다음에 블렌드 처리하고요. 셀 처리하고 립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다 만들고 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만들고 보니까 어 이상하다. 여기에 구멍이 뚫렸어야 했는데 안 뚫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별도의 바디를 만든 겁니다. 바디 합치기 하지 않고 바디 합치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바디 합치기 반드시 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뭐가 될까요? 이하늘색이로 이, 해야 되는 얘가 이제 타겟 바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세 가지가 뭐라는 얘기죠? 툴 바디, 연장, 지금 누르는 연장 도구라 고 보시면 됩니다 짬 해보죠 엠버스 바디 누르고 있습니다 타겟, 얘를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 에툴 바디 예전에는 이걸 동시에 못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 둘, 세개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 리셋 한번 할까요?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타겟 잡고요 투런 하나 둘 세개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깎여 나가버리죠 제거돼버리죠 마치 리무비 연산처럼 제거돼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시크널 체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크널 체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클릭 쭉 하신 다음에 이거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잘라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렇지만 시큰을 체크하면 여기가 두께가 부여되는 겁니다. 2mm, 1mm 하실 수도 있겠죠. 음, 1mm 이거는 뭘까요? 크리어런스 원래 이게 도구 있죠. 툴하고의 여기 여유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주면 이렇게 결국은 1만큼 여유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1만큼 두께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프리뷰 요렇게 볼까요? 그럼 요렇게. 어떻습니까? 형상 변형이 아주 쉽죠? 그렇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멤버 스 바디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1mm 있고 그다음에 두께가 1mm 부여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바디 한번 볼까요? 얘를 만들었습니다. 만 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버리죠.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도 뭐 하실 수 있다? 음, 버스 바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찍고 타겟은 얘를 잡을까요? 그 다음에 툴은 얘로 잡겠습니다. 그냥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애고 그냥 1 주면, 뭐, 3주볼까요 이렇게. 여유 공간만 더 생길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컷 되는 거죠? 제거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시큰을 주면 어떻게 된다? 예, 두께가 부여되는 거죠? 이걸 0으로 할까요? 2 이렇게 주면, 이만큼의 두께가 부여되는 거죠? 섹션 한번 쳐볼까요? 뷰에서 어, 섹션, 에이트 섹션, 뉴 섹션 알야되겠네요 자, 요거를 살짝 뒤로 빼볼까요? 요렇게. 요두께 얼마라는 얘기죠? 2란 얘기입니다. 2.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쓰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두개 지워버리고요. 자, 숨기겠습니다. 숨기고요. 이번에는 요 공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면을 이용해서도 뭐할수 있다는 얘기죠? 솔리드 바디를 이제 엠버스 바디 하실 수 있다 보겠습니다 자 타겟은 얘를 잡고요 그 다음 에 투런 공면을 찍겠습니다 그냥 잘려나가죠 그렇죠 여기 여기 여유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0으로 하면 공면 딱 붙는 거고 여기를 3으로 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보시면 이 화살표 작은 화살표 있죠 더블클릭 아이고 이게 안 되나 마이너3 이렇게는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냥 양수값 3 주고요 방향을 반대로 할까요? 그럼 요렇게 하면 요렇게여쪽이 남는 거죠 여쪽이 남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시크릿 좀 이제 두께가 여기에 살짝 두께가 부여 되겠죠 두께 양이 2mm 뭐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두께 캡이 두께 2mm 짜리 캡이 씌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변형이가그렇 정말 신났나요? 여러분들도 신나야 됩니다 이런것들은 이건 공면바디입니다 여기다 대고 솔리드 스케치 그린 다음에 어 어떻게 했나 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솔리드를 여러개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잠시 숨기겠습니다 자 아, 여기까지 봐있나 요 그러면 요거를 보이게 하고 얘를 어, 밑에 있는 얘가 얘죠 얘를 a 있고요요 밑에 거를 숨기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이 솔리드바디를 이용해서 이 공면에다가 요출력과를 줄일 수도 있겠죠. 글자를 새기듯이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자 엠버스바디 타겟은 당연히 공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투런 이게 하나의 어떤 피처 익스로루드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싱글바디보다는 피처바디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해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만 이게 글씨가 이게 값에 따라서 0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새겨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음, 신기합니다. ,잉? 자,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옆에 있는 걸한이 공면 바디입니다. 자, 솔리드 바디 만들었는데 하나의 솔리드 바디예요 얘는 솔리드 바디가 솔리드 바디 여러 개 있는 거죠. 얘는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엠보스해 볼까요? 자, 이 공면을 이 솔리드 바디를 이제 찍어 누른다 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군데가 생기는 거죠. 왜? 세 군데로 찍어 찍어 눌렀으니까 생기는 개수가 하나, 둘, 세 군데. 그렇죠. 자 리전 기능을 써보죠. 저는 세 군데가 다 필요 없어요. 이 중에서 이쪽 하나만. 그럼 얘만 이제 만들어지겠죠. 리셋들만. 음, 아 이거 에러 나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요 부분을 리셋 한번 하고요. 얘 잡고 솔리드 바디 얘 잡겠습니다. 얘를 찍을 때잘 찍으셔야 돼요. 이미 위치 콕 찍겠습니다. 그럼 얘만 남는 거예요. 어, 요쪽만, 요, 요, 요, 요쪽 만 남겨 볼까요? 한번 더 찍으면 되겠죠. 요렇게 물론 쉬프팅 누른 채 해제하면 되겠죠. 여기만 남겨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이게 진짜가 하나의 솔리드 바디였면 상황이지만 얘는 솔리드 바디가 여러 개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기능을 쓸수 있을까요? 쓸, 필요, 쓸 수가 없죠. 쓸 이유도 없고 그냥 솔리드 바디 단위로 선택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뭔 얘기하는지 머리 꺽적 걱정 꺽적 하시는 분 계시죠?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엠버스 바디 할 때. 얘 예, 잡겠습니다. 여기다 바디 잡잖아요. 그러면 싱글 바디로 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그 전체 이 전체가 하나의 솔리드 바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부만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타겟 잡고 풀 잡고 자, 그런 경우에는 리전 기능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리전, 컴바인에서 리전 있었죠. 음,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겠다. 이렇게. 콕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엠버스 바디 기능을 쓰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디 케이스 01을 열어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만원경도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요거를 담는 케이스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케이스를 만드는데 이런 여러가지 뭐, 효과들은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그 속에 뻥 뚫려 있는데 요 부분도 깔끔하게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면을 제거할 때 가장 완벽한 방법은 뭐죠? 음, 딜리트 페이스죠. 얘를 쓰시고요. 리셋하겠습니다. 자면 잡는 거죠. 자 안쪽은 어떻게든 타입이 제일 좋을까요? 안쪽 뭐 보스 포켓. 안쪽 면 하나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쭉 해서 여기까지. 어플라이브 면 한꺼번에 제거돼버리죠. 그렇죠? 자, 이런 건 어떤 타입이 제일 좋을까요? 아무래도 슬롯 타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찍어보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어떻습니까? 리셋 한번 할까요? 그러면 슬롯 타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범위 잡아볼까요? 음 어떻습니까? 다 선택되죠 그렇죠 어,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여기서는 싱글 페이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다 잡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음 에러 나죠 왜이 이 앞쪽 면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자쉬프트키 누른 채 앞쪽만 면 제거를 하죠 그랬더니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원상 복구가 되버리죠네 좋습니다 자 요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홈 같은 경우 는좀 깔끔하게 제거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딜리트 페이스 한 다음에 싱글 페이스로 요렇게 잡으면 원산 복구가 깔끔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잘안될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딜리트 이만큼 잡아 볼까요 예, 이렇게 없어져 버리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쪽면 하나 더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최소한 최대한 뭐 제품을 담을 케이스다 그러면 제품을 좀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죠 뭐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스케치를 그려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함 CSYS 하나 만들죠 리셋 한번 하고요 어디에다가 WCS에다가 물론 앱 b 루트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요 오케이 됐죠 자 여기다가 저는 음, 스케치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어느면요 면에다가 바로 그리죠 어, z 축가 밑으로 왔죠 네, 더블클릭 위로 XYZ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치수는 일단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얘네들 담을 충분한 음, 이만한 음,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피니시하고 나왔어요 자 익스로드 x 함하고요 반대로 하겠습니다 깊이 50으로 하죠 여기서 바디 합치기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엠버스 바디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맞죠? 50이 너무 큰가요 한35 정도로 할까요 예. 오케이 하죠 됐죠 스케치는 아니야, 집어넣어버리죠? 인터널. 자, 그런 다음에 양 사방에 블렌드 처리를 하죠. 여기, 여기. 아, 이건 잘못되세요. 여기, 여기. 저 뒤편. 예, 만10 뭐 정도로 주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 밑에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넉넉하게 한15 정도로 주겠습니다. 아, 10? 15? 더 적게 주죠. 8 정도로 주겠습니다. 요 모양이 별로 안 예뻐서 그렇습니다. 자, 어플라이 하고요. 됐죠 자 캔슬 자뭐좀뭐 뭐 안쪽 제품하고 만났던 부분 맞닿는 어, 이 부분 안쪽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푹신푹신한 재질이 필요하겠죠 어, 그럼 재질이 손상 되니까 어, 제품이 손상 되니까요 여러분 그뭐 이런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영화 같은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007 가방 안에 권총을 딱 꺼내잖아요 그러면 건총이딱 어떤 푹신푹신한 그 재질 위에 딱 얹혀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재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런 거 한번 흉내 내 볼까요? 자, 그래서 썰피스에서 업셋 썰피스 하시고요. 탄젠트 페이스 하시고 예, 바깥면 닥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쪽으로 와있죠 반대로 안쪽으로 예, 두께 3으로 남길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 하나의 바디가 나눠졌나요? 아니죠. 아직 나눠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솔리드 바디를 나눌 때는 서플리 바디. 타겟선 솔리드 잡고요. 투런, 금방 만든, 우리가 만든, 여기, 있는, 옵셋 슬피스 있죠? 얘를 잡아주면 됩니다. 됐죠? 자, 오케이 누르면 두 개의 바디로 나눠진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솔리드 바디에서, 바깥쪽 하나, 안쪽 하나. 딱, 딱 나눠져 있죠? 예. 얘는 이제 더상 필요 없으니까 숨기고요. 자, 엠버스 바디 써보죠. 엠버스 바디. 그 다음에 타겟선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안쪽 바디가 되는 거고, 투런, 이, 만원경 되겠죠? 대신 이 툴을 남겨야겠죠 시각적으로 얘를 남기겠습니다 자 클리어 란서는 조금 한 0.3 정도로만 주겠습니다 약간 키운 거죠 오케이 하면 됐습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에 좀 위아래 케이스를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 T 누르시고 리셋 오브젝트 안쪽 거두개 바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m o v 하면 안됩니다 원본이 움직임이니까 이 카피하겠습니다 그렇죠? 데 이게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위로 쭉 일단 옮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 요 정도? 예, 네, 좋습니다. 오케이 하면 요런 식으로 되겠죠 이? 그렇죠? 자, 그럼 얘도 이제 실제로 그 컨트롤 T 누르시고요. 얘 찍고 얘를 카피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살짝 옮겨볼까요? 오케이. 당연히 원본이 남아있으니까 좀 그렇지만은 원본을 여기 숨겨버리겠습니다. 자 그런식으로 하셔야 돼요아 이게 케이스입니다 라고 <웃음> 조금 억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식으로좀더 옮겨 볼까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네, 뒤로 조금 더 빼겠습니다 이럴 땐 이제 원본 움직이면 되겠죠 음, 원본 뭐 원래가 하고 이게 체크할 필요 없고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살짝 옮겨 놓고 보시수 있겠죠 자 이것도 좀잘 기억하시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쵸 어 여기서 팁 하나 설명 드릴까요 예전에 누가 이런 걸 물으시는데 음... 그럼요. 이 부분 일단 다 지우고요. 원본도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얘 예, 위로 하나 쭉 빼죠. 카피로요. 오케이. 얘는 일단 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개 있죠. 얘랑 얘랑 컨트롤 T 한 다음에 위로 쭉 옮기고요. 그 다음에 어, 요 동그라미 점 찍은 다음에 180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눌러보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다세개다 다 보이죠.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떠죠? 세개다 보이네?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바위까지 다 선택돼 버리죠. 원래 정상입니다만은. 근데 나는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면만 딱 선택하고 싶다. 뒤에 있는 거 빼고. 그럴 때 쓰는 거는 셀렉션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어, 어, 올라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요 기능을 쓰시면 돼요. 올라온 m u l t i p 자 요거를 꺼버리겠습니다 그럼 이 꺼졌죠 하얀색이랑 선 꺼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안쪽 부분은 선택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가, 뒤에 가려 있는 부분은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체크 기본값이 체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면 뒤에 게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만약 바디 단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꺼버리고요 이거는 뭐 솔리드 바디 해도 마찬가지 되겠는데요 그렇죠? 음, 이렇게 음, 바디 단위로 선택이 된 겁니다 이거 참 이건 바디 단위로 되겠네요 그러면 저 꺼버리고 페이스로 한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진짜 베이스 단위만 선택이 되어있죠 어떻게 확인하죠? 돌아 봤을 때 이쪽이 선택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 가지 선택 기법은 잘 알고 계셔야죠 자 그렇게 해서 엠버스 바디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어, 저 여러 번씩이었던 음, 찍어 눌러서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는 엠버스 바디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